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서 왔고요. 아, 여기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 네, 그렇죠. 온 만큼 되게 보람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 박혜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뵙길해서 반갑습니다. <웃음> 저는 그냥 여기 와서 새로운 만남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거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웃음> 특이한 아이템이 있으면 무조건 구입해서 매칭해서 입고 다녀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일단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패션 그 핵심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얼굴형입니다. 몇번 제가 방송국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가위를 좀 잘라가면서 지 가위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옷을.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가위로 자르니까 훨씬 난 거야. 네. 얼굴형에 맞는 자기의 그, 이, 라운드라든지 이 브이넥이라든지 그걸 고르싱이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옷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라운드가 아니라 이렇게 음. 파져야지만 더잘 어울리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 벨트를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굉장히 틀려요 음. 자, 제가 이제 벨트로 어, 포인트를 줬는데 어. 이거에 이거 이렇게 맞추고 음. 신발도 음. 이렇게 포인트를 준 거죠 근데 만약에 키가 작은 분들은 이 버건디 칼라로이 레드 칼라로 신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맞춰야지. 여기에 맞춰야지. 아니면 이 살새 여기에 맞추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벨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좋고 그리고 키가 작은 분들은 이 벨트를 좀더 위로 올려야 돼요. 음. 중년이 되면 이 스카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을 그래서 제가 이 옷에 맞춰서 어저께 가산 거거든요, 저. 음, 아, 하다 네, 보니까 그래. 오늘 이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이 옷을 딱 입게 됐는데 여기하고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예요 음? 그래서 중년 분들은 스카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이제 오랫동안 입으시려면 좀 품질이 좀 있는 거를 이제 고르시는 게 좋거든요. 작년 재고라든지 뭐 재작년 재고라든지 그렇게 팔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고르면. 음, 이거를 잘고르면또 괜찮은 게좀 저희가 득템하는 게있지 그래서 이 스카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상견례 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결혼식에도 참석할 때도 스카프를 딱 하면 굉장히 우아하게 보요 중요한 부분 저희가 여기서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브라운 컬러 이 체크에 들어가 있는 이 브라운 컬러를 바지나 스커트를 입어도 되고 그 다음에 진한 브라운, 그 다음에 카멜 칼라, 네. 그 다음에 아이보리랑도 괜찮고 아. 그 다음에 검정색이랑도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체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색깔을 이용을 해서 코디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다섯 번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색상별로는 제가 이 입은 거는 지금 중간톤이에요. 아, 음. 중간톤은 중간톤끼리. 사람들이 뭐 톤온톤, 톤인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냥 이 중간톤은 그냥 중간톤끼리 밝은 색상은 밝은 색상끼리 입는 게 좋아요 제 영상 중에 그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는데 파스텔은 파스텔끼리 입는 게더잘 어울려요 얼굴에 맞는 톤이 있잖아 웜톤, 쿨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입어보면 은 바로바로 알수 있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가 끌리는 컬러가 있어요 말안 해도, 그 해도 알아 자기가 옷을 이렇게 딱 입고 거울에 게딱 비춰보면 아, 내가 이 옷은 뭔가 이 세상에 뭔가 끌려 이 옷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웃음> 이 얘기도 있다니까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서 왔고요 아 여기 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 네, 그렇죠. 온 만큼 되게 보람이 있고요 어, 저는 그 패션아시아 유튜브 보기 전에는 우리 딸이 저한테 맨날 패테라 그랬어요 어, 옷을 너무 못 입는다고 그래서 어, 그나마 그렇게 해서 되게 관심이 이제 나이 드니까 좀 우아하게 늙고 싶어서 좀 관심이 예, 생겨 갖고 하는데 항상 저는 이 모노톤이 그냥 어, 그 블랙 검정 아니면 흰색 그레이 이 선에서 계속 하는데 저는 좀 어떨 때는 원색으로 빨간색도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싶고 또 와이드 팬티도좀 입고 싶고 항상 이렇게 좀 스키니하게 입어요 근데 좀 박시하게 좀 입고 싶고 어 그리고 뭐 스카프 같은 것도 연출을 음. 많이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웃음> 어,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옷이 기장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키가 좀 작아 보여요. 아, 그래요. 음. 음. 그래서 작아 보이고 그다음에 또 스카프도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하시니까 더 발랄해 보이시죠. 네. 네. 그래도 그리고 벨트를 잘안 하시죠. 네, 편안하게 네. 그냥 하시는 네. 거죠. 그런 것 같아. 네. 자기가 편안하게. 네. 벨트하면 좀 괜찮을까요? 네, 벨트에도 이쁠 것 같아요. 아. 흑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음. 아. 너무 다 똘이 다 똑같아요, 옷이. 옷 음. 뭐 코디하기는 쉽겠네. <웃음> 원래 원래 그 패션 디자이너들은 흑백을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음. 그리고 흑색이랑 이검정색이랑 조화가 굉장히 사람이 세련돼 보이게. 네, 음. 음.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의 그 디자인실에 가보면 검정색을로쫙통일한 사람이 많아요. 음.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다. 예, 굉장히 세련되어 보여요. 검정색하고 화이트는. 그리고 어디 면접 갈 때도 화이트와 검정색이랑 같이 믹스 매치해서 입은 그 옷을 보면 인상이 착 남아요. 음. 그래서 면접 볼 때도 화이트와 검정색이랑 같이 입으라고 이 코디를 얘기를 해요. 서진상이 좋아 보인데요 깔끔해 보이고 패셔너블하게 보인데요 음. 그래서 그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혜순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웃음> 아, 저도 직장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구에 음, 청바지를 원래 좋아해요 티셔츠나 네. 이런 거, 니트 이런 걸 주로 좋아하는데 겨울에는 니트하고 청바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 기모 바지도 나오고 그래서 아까 와이드 얘기하셨는데 저도 키는 큰 편은 아니에요 162분이 안 되는데 이 와이드를 많이 입거든요 근데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평소 촬영으로 오늘 사실 왔어요 제가 오늘 뭐 모델 뽑는 거는 아니라고 들어서 그래서 들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들 다 패션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좋고요 저는 주로 겨울에는 우리 저기 말씀하신 대로 스카프나 이런 쇼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기 하고 왔는데 중년에는 스카프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단색도 좋아하는데 저는 좀 에스닉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거 많이 활용하고요. 저도 진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겨울에는 저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활용하는 법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주로 청바지를 좋아하는 편이라 청바지가 한 12개 정도 있어요. 부츠컷은 저는 안 어울리는 것 같던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념을 해서 저는 니트를 주로 많이 입는 편이에요. 세타 같은 거 이렇게 벌쾌한 거 많이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고정관념을 벗고 입고 다니긴 하는데 오늘은 또 이런 모임이라 제가 또안 입고 왔는데 사실은 니트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고 이런 스카프나 이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봤을 때이은 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왕이면 아쉬운 게 원래 이 컬러가 검정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근데 바지를 검정색으로 입었으면 더잘 어울렸을 것 같아 입었다 벗었는데 아, 그렇죠. 아, <웃음> 오늘을 맞지, 위해서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정색을 입었으면 이 음. 컬러가 굉장히 검정색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 이게 스웨드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검정색이랑 또 입으면 이 컬러가 잘 어울리는 컬러에다가 키도 음. 더커 보였을 것 같고 더 날씬해 보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입은 어, 헤어스타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 이 그렇죠? 음. 네. 헤어스타일이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릴까요? 그 머리를 한번 이렇게 묶어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손으로 싶어요. 여름에는 묶고 다니긴 하는데 얼굴이 커서 어그래요 <웃음> 아, 어때요? 정말 신무예정요 아, 정말 정말 정말 그렇죠? 저도 매우.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조금 아 카리스마가 있어 보일까봐 <웃음> <웃음> 머리를 이렇게 묶던지 아니면 올리던지 한게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 제 생각에. 아니, 한번 올리고 갔더니 회사에. 그렇죠. 예, 잘 어울린다고 한번 그러더라고. 음. 근데 시도를 용기가 없어서. 음. 아니, 머리를 했잖아요. 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좀 살았거든요. 근데 무슨 모임에 딱 갔는데 현지인이랑 같이 제가.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크리스탄이거든요. 음. 교회를 딱 갔는데 그 현지 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아니 한국 여자들은 어쩜면다 머리가 다 똑같아 그러는 거야. 다들 짧게 바글바글. 음. 다 짧고 바글바글 했대. 다. 음.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중년분들도 머리를 나는 길러도 나는 상관, 물론 이제 숱이 없어지긴 하는데 머리를 빌려서 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또 연출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짤, 짧아서 바글바글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줄이겠습니다 만나뵙기로 서 반갑습니다 <웃음> 어 저는 패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도 제 옷을 누가 입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소품을 되게 좋아해요. 소품 활용을 좀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프나 뭐 가방이나 제 몸에 하는 거라든가 이런 이렇게 유니크한 그 소품 활용을 좀 많이 하고요. 어, 옷을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좀 크다든가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사서 제가 수선집에 맡겨서 고쳐요 아. 그렇게 해서 좀 네. 입는 편이고 어 옷을 입을 때 저는 저만의 컨셉이 있어요 그날의 컨셉 약간 음. 어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를 약간 포인트를 좀 주는 편인데 음. 오늘 입고 나온 거는 요즘에 그렇게 춥지가 않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어, 반폴라를 입긴 했는데 옷을 코트를 입으면 좀 이렇게 투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입으면 좀덜 멋스러워 이럴 때는 살짝 걸쳐 줘요 걸쳐 주기도 하고 일부러 스카프 같은 게 들고 다녀요 <웃음>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딱 줘서 그렇게도 한 번씩 해보고 그리고 음. 그때그때 그때 보면은 트렌드가 굉장히 좀 바뀌잖아요. 안 바뀐 듯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 올해는 어떤 게 트렌드다 는 알고 좀 다니면서 그냥 그 중에 몇 개는 제가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크롭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아, 크롭 어떤 거는 너무 짧지만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참 예쁘게 짧은 게 있더라고요. 네. 막상 입어보니까 의외로 참 괜찮더라고요. 크롭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롭 트위드 원래는 좀 입었었고요. 니트가 원래 짧게 나왔잖아요. 네. 가디건이 또 네.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디건을 네. 좀 짧게 입으니까 의외로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추천해 볼게요. 네. 네. 네. <웃음> 오늘은 제가 이제, 아, 여기다가 베레모를 쓰고 올까? 베레모가 음. 사실 차에 있어요. 음. <웃음> 네, 차에 있는데, 오늘 이제 가방에 저 음. 펄을 하고, 아, 여기다가 베레모 쓰면, 아, 또 너무 막 하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편안하게 가자. 음. 그래서 하고 왔고요. 그, 완전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얇고 약간 짧은 거를, 음. 예, 있고 그냥 걸치고. 가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방 들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패션을 좋아하시는 여러분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었던 제가 입었던 걸막 스케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쫙 모아놨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막네 바빠지면 그래서 아 이렇게 입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입으면 괜찮겠다. 이렇게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네, <웃음> 네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반짝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덜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또 과감히 입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의외로 굉장히 좀 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그냥 얌전하게 입다가 어느 순간 저게 입고 싶어 그러면 어, 저거 너무 튀는데 막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 살금살금 가서 그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그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제가 아 오늘은 여기다 포인트를 둬야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와서 새로운 만남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옷 입을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까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새로운 거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아마 이 색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어, 색,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즘 이렇게 그옷 색상이랑 대비돼서 또 음. 어울리는 사람이 있 아, 대비돼서. 음, 괜찮아요? 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음. 보고 싶다. <웃음> <웃음> <웃음> 내 모습 보고 싶다. <웃음> 그래서 스카프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 옷에, 여기 또 이렇게 핀, 저게 들어갔거든요. 이 컬러가. 그래서 스카프를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이면 어깨에떨어다 그래서 스카프를 여기 어깨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특별하게 저는 안 해도 그냥 이렇게 해서 걸치기만 하는 거요 그 스카프 활용을 잘하면 참 옷이 음. 품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저는 좀, 좀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시도해 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집에는 네. 몇개 있는데 네.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스카프가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저렴한 가격에 또 괜찮은 게 있으면 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웃음> 어, 지금 좀 의상이 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아, 좀 밝은 톤 같은 경우도 올리고 그 다음에 웜톤, 블랙 색상. 그래서 세계 어느 곳곳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도 블랙,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아이보리, 그리고 파란색. 요네 가지 색상이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외의 색상, 내가 입고 싶다, 노란색이라든지, 아니면 초록색이라든지, 그런 걸 입고 싶다 그러면, 위에는 내가 올리는 색상, 그런 걸 입고, 밑에를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맞춰서 입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탑 같은 것도 입을 수 있잖아요. 탑을 입을 때는 안에다가 이제 셔츠나 아니면 블라우스를 덧대서 입거나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덩치가 큰 편이에요. 라이의 대비 또 이제 골격 대비 너무 큰 사람인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저도 살집이 있어요. 배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웃음> 네 신경을 안 쓰고 입어요 가기가그 <웃음> 그니까 배가 나왔을 때는 화이트 색상을 입는데 위에는 이제 박시하게 살짝 박시하게 입고 밑에는 이제 약간 슬림하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밑에가 약간 이제 와이드 팬츠를 입으면 위에는 약간 이제 좀 약간 붓는 색상을 입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이제 스카프를 활용해 가지고 입고 그렇게 해서 연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과하다가 할수 있는데 약간 코트도 일반적인 코트에서 약간 포인트 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거기에 맞는 코트를 찾아서 구입해서 입는 편이고 네. 이렇게 달고 그러신 게 본인이 다신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네, 이게 35년 전에 네덜란드 갔을 때블플필 아, 브레플레... 네. 35년? 네. 아, 35년 그치? 전에 그치? 갔을 아, 때 이거 구입해. 네. 아. 관리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특이한 아이템 있으면 무조건 구입해서 매칭해서 입고 다녀요. 패션을 네. 좋아하시니. 저는 그렇게 해서 다니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다소 이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과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의 정서상 또 보면 그렇게 패션 모델이라 아니면 리더가 아닌 이상 그렇지만 저는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 또네 저는 지금 현재 반바지에 약간 네네 네. 다크 그레이에 그냥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이것도 과감한 맞아요. 패션이 음. 오히려 이제 상대방을, 상대방의 시선에서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패션은 용기예요. 음. 음. 네. 음. 이게. 용기예요, 음. 음. 네. 살집 있다고 박시한 것만 입고, 음. 뭐 가리기만 하고, 맞아요. 그렇게 음. 되면 이것도 솔직히 코트도 잠그면 되는데, 음. 그런 거는 저는 안 해요. 그냥 내 네, 봐. <웃음> 네. <웃음> 키도 뭐 음, 음. 있겠다 그래서 저는 키가 작든 크든 그냥 음. 오픈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쇄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음. 제가 솔직히 여기 올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모델 뽑는 거아니데 덩치가 크고 이렇게 중년분들 중에서 이렇게 네. 패션을 잘 아시는 분들 또 세련되게 또 귀티나게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저는 좀 과감한 스타일이라서 <웃음> 중년에그 범주에 들지 않는다 아니요, 아니, 어. 아니, 아니,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네, 그러셨어요. <웃음>